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바이런 해수의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선 지난날 과거에 했던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에 나타나고 현재에 행 했던 행동은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납니다. 베를린, 자베르 방식 등해수어항에는 여러 방식의 여과 방법이 있고 그에 따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우리가 박테리아를왜 넣게 되었고 스키머는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해수어왕 중 여가 방식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으니 대략적인 흐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관상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8세기부터 분열전에 고대 로마 제국은 대리석으로 만든 수조가 있었고 중국. 265년부터 420년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식용을 위해 양식되었던 잉어들 중 일부에서 금색이나 붉은색 색채를 띈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뒤로 당나라 시대 때는 이러한 돌연변이 잉어만 있는 연못이 등장했고 따로 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란색을 띈 물고기는 황제의 옷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 물고기는 생산금지령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인 1832년 프랑스의 여성해양생물학자에 의해 실험용도로 만든 수조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주철 프레임에 유리를 끼워 넣어 만든 게 수조였고 19세기 중후반부터 균형잡힌 수조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과 같이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이다 보니 식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부를 고용하여 산소 공급과 배설물을 제거해주는 별도의 사람이 존재했다는 라 것을 보면 매우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서야 함부로 할수 없는 취미였습니다. 1908년 전기를 이용해 최초로 에어펌프가 생기고 여과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에어펌프의 소재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다양한 여과 형태와 조명 그리고 히터가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해수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시대는 알수 없으나 로마 사람들이 말미자를 베니스의 유리병에 담아서 키웠다고는 하지만 며칠 못가서 계속 죽었다고 합니다. 1846년에 안나틴이라는 해양생물학자가 3년 동안 산후를 유지해왔고 최초의 해양수족관 창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해수 여과에 관련해서는 큰 이슈가 발생됩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리 찬행이라는 사람이 산호와 해수어를 정기적인 환수 없이 사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리 찬행이 시도했던 시스템은 네이처 시스템으로 자연 여과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 1961년에 발표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다에서 직접 물을 떠다가 수조에 놓고 산호초 주변에 산호소를 퍼다가 바닥에 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라이브락을 직접 가져와 수조에 놓고 기포기와 조명을 켜놓은게 다였습니다. 기포기에는 에어스톤을 붙였고 다른 한쪽은 별도의 장치 없이 공기방울이 계속 흘러나오게 세팅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심플했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수조 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매우 특별하고 엄청난 여과기가 있어야 해수어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라 고정관념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리 찬행이 실행했던 방법을 해외에서 그대로 따라했지만 대부분 실패하면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게리 찬행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신선한 라이브락을 바로바로 바로 공부할 수 있었지만 해외 배송을 통해 부패한 라이브락을 넣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리차행이 발표했던 자연 요가 시스템은 프랑스 니스 대학의 자베르 교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자베르 교수는 프랑스 모나코의 오션 오가닉 박물관 근처에 나이스 대학에서 산호를 연구하던 교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전시용 어항과 박물관에 위치한 산호연구시설은 자베르의 간단한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모나코에서 연구하다보니 모나코 시스템이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자베르 메서드, 네이처 니트레이트 리듀션이라고 NNR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NNR 시스템이나 SBS라고 불리는 샌드베드 시스템으로 불리는 생태계 여과 시스템은 대부분 자베르 시스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베르 시스템은 바닥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현재 저면여과로 쓰이는 여과판과 비슷한 개념으로 PVC관에 수천개의 구멍을 뚫어서 깔고 그 위에 산호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나서 해수어나 생물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망을 덮고 다시 산호사를 두껍게 배치합니다. 바닥의 공간은 일명 죽음 공간이라고 불리는 플레늄으로 불렸습니다. 설치된 수조에는 강한 조명을 비추면 산호사 위로는 낮에는 산소가 포화상태가 되며 바닥에는 빈산소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바닥에는 질소화묘 찌꺼기들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번식되며 이러한 질화작용을 타는 타가세균인 탈질화세균이 살게 됩니다. 결국 죽은 공간이라고 불리는 바닥은 암모니아, 아지산염 등을 분해하고 사이클을 형성합니다. 반대로 산호사 위에는 풍부한 산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에어레이션이 필수였습니다. 모래 속에 있는 생물에 의해 유기물질은 용전 유기탄소 화합물과 질소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질소 화합물은 세균에 의해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으로 분해되고 무기질화하여 모래 속에 빈 산소대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탈질화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시킬 때 용전 유기탄소 화합물을 먹이원으로 사용합니다. 모래 속의 세균과 생명체들은 산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산호사에 중화되며 산호사가 물에 녹아 칼슘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자베르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인 게 경산호가 매우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자베르 교수는 수준에 깔린 모래를 생명체로 생각하고 일반 산호사가 아닌 바다에 있는 라이브 샌들을 직접 채취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락 역시 강조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4년 동안 환수를 하지 않은 2통급 수조는 하루에 조명을 5시간 정도만 메탈 등을 켜고 나머지는 자연광으로 진행했습니다. 질산염 수치는 0.35ppm에서 4년 후인 0.01선ppm으로 떨어졌고 암모니아와 아질산염은 0.001ppm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칼슘은 480에서 520ppm으로 다소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베르 시스템이 유행하면서 전면여과기와 웻드라이 시스템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웻드라이 시스템이 퍼져나갔는데 이유는 전면여과 같은 경우 자베르 시스템과 비슷하게 흉내는 낼수 있으나 플레이 공간으로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하단부에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와 같이 해로운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웻드라이 시스템은 용존산소라는 개념을 보면 포화산소량을 넘을 수가 없는데 이때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물의 표면적을 극대화시키고 이러한 표면적의 여과균을 배양하는 개념입니다. 자베르 시스템 중 필요로 하는 요소가 샌드 위에는 풍부한 산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보니 웻드라이 시스템이 더 유행했었습니다. 웻드라이 시스템이 유행한 덕분에 각양각세 형태의 웻드라이 필터용 여과제가 계속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별도의 여과장치 그리고 깊은 샌드층이 없는 상태에서 산호를 키우는 승자가 등장했었습니다. 두터운 샌드층으로 여과력을 향상시킨 자베르 시스템이 있었다면 반대로 라이브락의 비중을 많이 둔 베를린 시스템이었습니다. 베를린 시스템은 베를린의 마린카우 아쿠아리움 클럽과 피터 윌킨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이처 시스템이라고도 불렸지만 스키머가 있다는 라 점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리차행의 시스템과 달랐습니다. 자베르 시스템은 바닥의 깊은 샌드층으로 여과의 비중을 높였다면 윌킨스는 라이브 락의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 자베르 시스템은 라이브 샌드에서 칼슘을 비롯한 각종 미량 원소가 용출되어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었는데 베를린 시스템은 라이브락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칼슘을 포함하여 미양원소를 공급해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칼슘 공급원으로 나온 칼칼리오스 워터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칼코와서입니다. 자베르 시스템의 장점이 샌드에서 칼슘이 나오는 것인데 다른 의미로는 pH가 낮아 산소가 된다 보니 샌드에서 칼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밤에는 pH가 매우 떨어지게 되고 낮에는 ph가 급상승하다 보니 ph 스윙폭이 매우 큰데 베를린 시스템은 칼코와서를 통해 ph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프로틴 스키머가 있었으며 현재 프로바이오틱 용법처럼 박테리아를 인위적으로 투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베를린 시스템으로 진행해 왔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AD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수조 내의 조류인 알게를 제거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수조에서 키우는 형태입니다. 수조 이외의 별도의 공간에 알게를 키우면서 주기적으로 다 자라난 알게를 제거해주는 형태인데 어찌 보면 리퓨지움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리퓨지움은 질인산염을 억제하기 위해 해초를 키우며 빈 영양화 도달할 수 있거나 유지해주는 게 목적이라면 해초류가 아닌 녹조류와 같은 알개를 직접 키움으로써 질인산염 뿐만 아니라 규산염, 유기화합물을 같이 소비하게끔 해주는 용도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트리밍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호가 빠르게 마를 수도 있고 적정량이 어느정도인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를린 시스템과 박테레를 직접 첨가하는 프로바이오틱 용법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운영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식이 틀렸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수조를 운영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